쇼군님! 쇼군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보거라. 타카츠카사 가문의 후손. 저인 그저 최근 텐요 봉행 내부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들에 대해 의논하던 중이었습니다. 쇼군님께서 마음 쓰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은폐된 장소에서 유랑무사와 해랑귀들을 밖에 세워두고 이곳을 지켰다는 건가? 그건... 최근 형세가 불안정해서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입 다물거라 구조 가문의 후손, 네가 말해보아라 예, 저도 협상을 목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만 저들이 원하는 건 구조가의 자백서였습니다 자백서? 예, 구조 가문이 안수령 때부터 저지른 잘못들과 최근 한동안의 각종 실책을 포함한 자백서입니다 전부 사실의 기인에 진술한 것이고 날조나 왜곡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백서에서 타카치카사 가문의 공로가 여러 번 강조됐습니다. 타카치카사 가문은 위험 상황에도 침착하게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다는 등 전부 사실 무근입니다. 뭐, 뭐? 자, 자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다니?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어쩌자는 건가? 저도 사실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쇼군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시겠죠. 타카치카사 가문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내세워 구조 가문을 대체하려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구조가의 자백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공로를 강조한 겁니까? 절 이곳에 가두고 강제로 서명까지 하게 했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누가 자네 가뒀다고? 이건 협상일세. 아까 이 얘기랑은 전혀 다르잖아. 상황은 대충 알겠다. 이놈의 헛소리를 믿지 마십시오. 구조가가 범한 실책은 쇼고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은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습니다. 흠. <웃음> 너희들의 갈등 따위 관심 없다. 그나저나 타카츠카사 가문의 후손이여, 텐요 봉행의 자리를 원한다고? 어, 그건 맞습니다. 쇼군님을 위해 백골이 진토가 되도록 붕골세신하는 건 모든 텐요 봉행들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그리 번거로울 필요 없다. 텐요 봉행을 임명하는 건 이무미니, 결투에서 날 이기는 자가 새로운 텐요 봉행이 될 테니까. 쇼... 쇼군님과 슈호님과... 말입니까? 초대 텐요봉행은 검으로 자신의 의지를 증명했다. 그래서 지금의 쿠조 가문까지 이어지게 된 거지. 내게 새로운 이름을 인정받고 싶다면 당연히 내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하지. 아, 그, 게 그게... 검을 다룰 줄 모르는 건가? 아니면 나이가 들고 힘에 붙여서 자신이 없는 건가? 날 위해 분골 쇄신하겠다고 하더니 내 검에 맞설... <웃음> 됐다. 너희들은 어떠냐? 타카츠카사든 누구든... 날 이기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새로운 택녀 봉행이 될 것이다 <웃음> 용기 있게 나서는 자가 단한 명도 없단 말인가 <웃음> 저...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쇼군님 구조 가문의 후손 아쉽지만 네가 날 이긴... 제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전을 청한 게 아닙니다 가주가 그런 중대한 과오를 범했으니 구조 가문이 더 이상 텔려봉행을 계승해선 안 되겠죠 안수령을 집행할 때전 아버지의 생각에 늘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의문과 반성만 할뿐다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아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구조 가문의 몰락은 제게 내려진 벌일지도 모르죠 전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던 거니까요 잔인한 말이지만 네힘으론 아무것도 할수 없다 네, 전 너무나 나약합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형님도 절 도울 수 없죠 가끔 이 페이조차 절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쭉 그래왔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쿠조 가문의 마지막 시간에서만큼은 제가 쿠조가의 대리인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책임을 이행하고 싶습니다 쇼군님의 말씀처럼 제 선조께서는 검으로 자신의 의지를 증명해 보였죠 그렇다면 저 쿠조 카마지도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무 의미 없대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앞으로 나오거라 구조가의 영광은 담대함에서 시작되고 충실함에 의해 널리 퍼지며 생사를 초월하지. 니네 거미 이무기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다오. 가르침을 청합니다. 쇼군님. 저야! 저 啊啊啊啊啊啊啊啊啊 <gerçekten> <音><音><音><音><音><音> 啊啊啊啊啊啊啊啊啊 <tries> <tries> <tries> <tries> 그것도 영원함의 변세인 건가? 그 영광이 아직 혈통에 남아있는 것 같군. 치츠카사 가문의 후손이 그를 잘 보살피도록. 내게 도전할 용기는 없어도 이런 사소한 일쯤은 할수 있겠지. 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쇼군님 지금의 쿠조 가문이 상황을 감당하기엔 버겁다는 사실은 이게 알고 있었다. 텐요 봉행의 후계자를 찾는 게 급선무이긴 했지만. 이 결투를 하고 나니 쿠조 가문에 대한 처분은 잠시 미뤄두는게 좋을 것 같군. 그동안 타카츠카사 가문은 예전처럼 최선을 다해 쿠조 가문을 보좌하도록. 모든 것은 쇼고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우인단의 방법을 벗겨 내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셈이라면. 오늘처럼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땐 내 검도 너희 용서하지 않을 테야 예, 정말 감사합니다 쇼군님 영명하신 판단입니다 됐다 다른 조사는 오크즈미한테 맡기겠다 너희도 날 따라와 조용한 곳에서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them.